<웃음> 물개 박수안녕 하세요~ 마라 티비, 나는 유경, 나는 비슷해. 진짜 <웃음> <웃음> <나 이거 타워. 웃음> 저희가 요즘 한국에서 핫하다는 마장면 진짜 어렵게 공수를 해왔어요. 그리고, 이 마장면이랑 비교를 해보겠다고 저희가 중국 편의점에서 이런 컵라면식으로 된 마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마장면이랑 중국에서는 간단하게 빵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인면에 마장소스를 넣은 것들을 다 마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구성품을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까서 안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 이걸 뜯으면 젓가락 까라 짜잔 마장면 소스 여기 적혀있어요! 마장면 소스라고 꼬박맣 적혀있거든요? 오이가 올라간 면! 일단 중국은 특이하게 젓가락을 안 줘요 포크 포크를 준다 포크 자 아, 그리고 어 소스가 여기가 뭐 간장을 있는지? 주네 이건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청가 특포 같은 게 하나 있고 노란 색깔 그리고 이게, 이게 마장이에요 이게 그 한국 거랑 질감도 되게 비슷하고요 약간 기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? 네, 기름도 조금 있고 음. 그다음에 그치? 이놈은 내 줬는지 모르겠지 만 하여튼 간장 같아 보이네요 하여튼 간장을 주고 그 다음에 면잘 보이시나요? 초점 잘 맞나요? 오케이. 조리를 하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요 이게 제가 하죠 배고파요 비소파야안나요 내가, <웃음> 내가 끓여왔는데 내가 이걸 냄비에 끓여가지고 좀 면이 이렇게 됐어 보이나요? 이 같아 이게 비밀의 소스라고 적혀 있는 식초 간장 이런 거거든요. 우와! 어 뭐야? 이거 약간 라면 소스프데 네, 라면 라면 라면 소스. 라면, 라면 땅 알죠? 라면 땅. 고명이 없으니까 좀 심심해 보인다. 확실히. 난 오이 인는같래 마법의 소스 좀있다가 넣겠습니다. 좀 떡처럼 나오긴 했는데. 음. 이거는 진짜 약간 밀크 초콜렛 녹여가지고 비빈것 같은. 일단 먹어 볼게요. 그럼, 그럼 와, 좀 심하다. 이거는 음, 음 이게 더 맛있는데? 이거 자, 저희가 비밀의 소스를 한번 넣어볼게요. 야, 나 이게 진짜 따다. 이거는 좀 많이 달달해. 아, 이거 너무 짜. 야, 그게 아니야, 이거 봐. 완전... 맛있는데 맛있는데 좀 많이 짜봐. 좀, 내가 좀배식인가좀배식으로 좀 먹는 건 이거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<웃음> 아니 진짜로. <웃음> 맥주랑 먹으면 맛있어. 은데 짠. 아, 맥주랑은 이게 잘 어울리네. 응 음, 이거거든. 아 근데 이것도 의외로 잘 어울려 음. 개인적으로 나는 면은 조금 아쉬는데면 자체가 좀 선택이 잘못된 느낌이 좀 있다 이런 거네요 김경규씨 까는 거예요 잘못됐다 라기 보다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마장면 먹고 나서 촬영을 다 했었는데요 촬영분이 오류가 하나 나서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총평만 다시 재촬영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한국 과장면은 그 위에 고명 오이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쵸, 그쵸.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게 생겨서 먹기 전부터 되게 비주얼적으로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? 저는 딱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어? 이건 요리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비주얼 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좀 아쉬운 게이 중국 마장면은 위에 고명이나 프레이크라고 하죠. 그게 없으니까 비주얼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았어요. 하얀 미역줄기 같았어요. 제가 보기에 향은 거기에 먹기 전에. 약간 빵꾸가 나 있었거든요 제가 코를 대고 거기에 계속 냄새를 맡았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뭔가 뭔가 벗침나와 고소한 냄새가 좀 나고 약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나더라고요 중국 마장면 같은 경우는 그 동봉되어 있는 스프가 있는데 그 스프로 인해서 약간 제가 라면 땅 냄새가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막 비밀의 소스라고 해가지고 식초를 아, 넣었잖아요. 어. 아 그거 넣으니까 어, 그건 아니야. 식초 될생건에아는거같아 어, 솔직히 맛은 나는 좀 한국 마장면이더 맛있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따로 먹었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었었거든요. 돌려먹으면 뚝뚝 끊기지도 않고 좀 탱글탱글해지고 매콤한 맛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알죠 그 살짝 매콤한 맛을 음. 음식을 계속 땡기게 만들잖아요. 그래서 아 한국 마장면은 데워 먹었을 때 진가를 많이 하는구나, 음, 먹다가가죠. 근데 저는 그때 안 데워 먹어가지고 먹었는데 밀가루면 탁탁 시 씹어 먹는 것처럼. 오, 맞아, 맞아. 그리고 소스 자체가 달달 한 미숫가루 약간 꾸덕하게 만들어가지고 오. 면이랑 비교하면 딱 미숫가루 어. 맞아. 맛은 중국 마장면이 좀더제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게 좀 짭조름하고 진짜 딱 라면 딱 맛이 나. 되게 자극적이고 정말 인스턴트의 느낌. 너무 좋았던 게 맥주랑 맥주? 너무 잘 어울리니까 맥주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제 밤에 약간 좀 출출하다 싶으면 간단하게 그거 하나랑 맥주랑 다 맥주 진짜 잘어울려어자 너무 잘 어울렸어 최고야.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 마장면은 양이 좀 많아서. 한끼딱 먹기 되게 좋은 음...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름답다 해야 될까? 음식 자체가말왜아 <웃음> <말도> <이래? 웃음> <웃음> 왜? 아, 왜? 왜? <웃음>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경규 이 씨가 만든 이 마장면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가 있지 이것만으로 봐도 왜? 맛도 있고 피절도 있고 가격은 좀 하지 않은 것 같아. 가격은 조금 비싸. 음. 근데 한국 물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죠. 한끼 식사 비용이니까. 그래서 나는 여기다 좀 높은 등수를 주고 싶다라고 난 생각을 해. 저도 한국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내 스타일이 아니쁘소소. 응. 중국 마장면은 그럼 어땠나요? 중국 마장면은아 진짜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스타일이야. 완벽하진 않지. 어, 어. 하지만 내 스타일이야. 어, 케 알았어. 왜 <웃음> <근데> 뭐가 문제야? <웃음> 너무 도도해 <웃음> 정말 너무 아쉬운 건 양이 너무 적어 밥 대신 먹기좀 그렇고 밤에 야식 야식용으로 뭔가 많이 먹기에는 살찔거 같고 다이어트는 해야 될것 같아 <웃음> 야, 알았어 요계속해줄해요아나 근데 중국 마장면 이 점수를 다 떠나서 하, 중국 면이 나쁘지 않았던 건딱 하나밖에 없어 막 음. 그거 빼고는 다 별로 내 음. 마음에 네. 안 들었어 그냥 뭐 화장지도 어 기줄도 한도 음. 그렇고 마법의 그 가루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마블 가루 아, 그래. 아니고 비밀의 소스. 네, 비밀의 소스. 자, 그럼 점프 로 얘기해 봅시다 저부터? 너부터 해? 너부터 할게요. 일단, 한국 거는 5점 만점에 3.8점? 자, 그럼 중국 거는? 중국 거는 4.3? 아니, 왜냐면 하 맛에 많이 비중을 뒀는데 완벽하게 중국 마장을 내 스타일이라서. 아, 그랬군요 그럼요 <웃음> 자, 그럼 나는 오빠는? 한국 마장면에 한 4.5점? <웃음> 솔직히 말 진짜 그 취지에 한 5점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 만만으로 봤을 때도 4.5점이야 나 응. 한국 마장면이 더 맛있었어 매콤해가지고 난 중국 마장면은 3.8점 정도라고맛빼고다 별로였어 근데 뭐 한국에서는 한국 마장면 먹고 여기서는 여기 쉬는데요? 음. <웃음> 한국 마장면이 중국의 오리지널 식당 가서 먹는 마장면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국 마장면이 맛이 비슷한가요? 아니요 어, 엄청 달라요 진짜 너무 달라서 어. 비벼 먹는 느낌보다는 막 뭔가 흥건한 마장소스 그, 그 땅콩소스에 진짜 면을 바아 먹는 느낌 그리 마장면 소스도 색깔이 달라요 음. 중국 거는 엄청 연하고요 또 한국 거는 되게 좀 갈색에 가깝잖아요 그치 뭐 한국 마장면 소스는 오빠 얼굴 색이라면 맛있어 보이는 색이라는 거죠?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진짜 중국 현지에서 파는 마장면 색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불량식품이라는 거죠? 아니죠 그만큼 <웃음> 보여요. 묽은, 묽은 느낌이 난다는 거지 아 묽었다 이제. 너도 이제 묽어도 묽게 맛